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우리 수업 전체가 한 20시간 정도 되는 수업인데 그걸 제가 압축해서 practice1에서 한 20, 그 2시간 정도 분량의 수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 그걸 다시 20분 안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준의 그 분량을 선택해서 복습 또 정리를 할수 있도록 만든 수업이에요. 가장 간단한 버전이고 가장 많이 숙달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결합하는 순서, 또 부품들을 결합하는 방법 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우선 리카이어 i r 라는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를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뺀 겁니다. 자 그래서 con.php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단계들이 들어가 있죠.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보면 이 html 문서가 나오는데 html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 는 내부라고 되어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부분이죠. 그 내비게이션 부분에 대한 이제 코드를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픽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가져와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한 결과를 어..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반복문안에 결합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토픽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죠? 예,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터는 마이스 q l p a t c h 로 가져오는데 이 함수는 실행할 때마다 한 행씩 한 행씩 출력하고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면 n u 을 리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이제 결합해서 우리가 에코를 해서 li 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리스트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올 때는 h t m l 스 special c h a r a c t e r 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id 값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 이미 아시겠지만 오토 인크리먼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HTML 스페셜 캐릭스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달러 언더바켓 ID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그 대문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뒤에 URL에 자 여기 있는 이웹페이지에이 URL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리스트를 클릭하고 들어왔다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값이 있죠 바로 그 아이디 값의 u, mu에 따라서 만약에 아이디 값이 엠프티라면 즉 사용자가 대문 페이지로 접속했다면 웰컴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코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ID 값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SQL 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ID 값을 변수화 시켰는데요. 그때 이제 MySQL I 리얼리스케이프 스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자 여기에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이런 정보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정보를 세탁하기 위한 살균하기 위한 장치가 mysql real escape string입니다. 그래서 한 헷갈리실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로 정보가 들어올 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정보를 빼서 페이지에 표시할 때는 자, 이때는 mysql real escape string을 쓰는 겁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HTML 스페셜 캐릭스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사용자가 선택한 토픽을 본문에 표현하기 위한 SQL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중에 중심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가져온다, 조회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디서 조회할 것이냐, 여기 있는 from, 토픽으로부터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opic 테이블에 있는 topic의 id값을 값이 여기 있는 이 값에 해당되는 행만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중심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주저리주저리 길게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이 topic을 표현할 때 여기에서 본문에 egoing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아시다시피 이 토픽 테이블에 오소라고 하는 그 컬럼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저 테이블 상에 id 값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요 id 값이 적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픽 테이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하나로 결합해서 어떤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과 토픽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토픽 테이블의 옷소에 있는 숫자와 유저 테이블의 i d 의 숫자가 같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테이블을 결합한 결과 결과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테이블 두기 토픽과 유저를 결합한 결과의 테이블의 결과를 우리가 리조트로 가져오고 패치어 소시를 해서 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의 타이틀 크레이티드 네임 디스크립션을 html 스페셜 캐릭스로 묶어서 이렇게 이런 php의 특수한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더 간결하게 이 페이지, 페이지 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index.php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스킨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코드들인데 이건좀 이따 살펴보고 자, 여기 있는 쓰기 버튼을 누르면 write.php로 이동을 하니까 우리는 write.php를 열어봅시다. 자, write.php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UI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index.php와 write.php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라이트.php에서 방금 보셨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폼 태그고 자, 폼이라는 태그죠. 이폼 태그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입력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폼 태그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제목, 저자, 본문 그리고 전송 버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목은 여기 있는 인풋 태그를 쓰는데 인풋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로 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UI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임 값을 타이틀이라고 하면 그 UI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될 때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정보가.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텍스 t 요것과 똑같은데 이제 여러 줄을 표현할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Submit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Submi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Submit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폼 태그 바로 이거죠. 이폼 태그에 액션 속성이 가리키는 process.php로 여기에 있는 이것 이것 이것의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정보는 name 값의 name 속성이 가리키는 이름으로 전송이 되죠. 그때,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w r i t p h p 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버로 전송될 때, process.php로 프로, 전송이 될 거니까, 우리는 process.php를 열고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이 process.php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라고 했을 때 process.php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송 버튼을 누른다 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를 topic t a b 에인 n s e r t 추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저자 정보예요. 자 여기 있는 저자 정보는 제가 지금 뭘로 입력했나요? 이고잉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픽 테이블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오소 정보를 숫자를 입력받아요. 이 숫자는 유저 테이블의 id 값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고잉을 그대로 토픽 테이블의 오소에 넣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순서를 하면 되냐면 자 우선 이 egoing 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유저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유저 테이블에 있는 egoing 이라는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값을 <웃음> 유저 아이디 값을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없다면 유저 테이블에 egoing이라는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추가된 결과에 해당되는 행의 user id 값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유저 e r id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낸 유저 e r id 값을 토픽 테이블에 추가하면 이 작업은 끝나게 돼요. 자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코드로 살펴봅시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겠죠? 예, 접속하는 코드 이구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세탁을 했죠. MySQL 리얼리스케이프 스트링으로 a 오쏘 o 정보를 세탁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오쏘에는 사용자의 이름이 직접 적혀있어요. 이고잉 리 n 그라피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name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같은 사람을 조회하는 코드를 쓴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넘 로스, 즉 조회된 결과가 0보다 크다면 무슨 뜻인가요? 그 조회한 결과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사용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이 조회한 결과를 통해서 m y 스 q l 패치 어소시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알아내서달 u 유저 r i d 라는 변수 값을 얻어냅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넘로 m r 의 값이 0이라면 예,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것이고 인 n s e r t i n t u s 즉, 유저 테이블의 행을 인 n s e r t i n t 추가한다 라는 거죠. 아이디와 네임 값의 순서로 밸류에 있는 값을 넣는다는 거죠. 자, 아이디 값이 널이 된 것은 예,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 값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숫자가 일식 증가해서 테이블 상에서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일한 식별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 값은 여기 있는 이 오소 정보니까 데이터를 추가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에 id값 이 id값을 알아내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mysqli insert id라고 하는 저 함수입니다 저 함수를 호출하면 방금 인서트한 테이블에 추가된 행의 id값, 정확하게는 primary key 값이 지정되어 있는 id값이라는 건데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값을 받아서 user id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시다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있다면 요렇게 유저 아이디 값을 얻어내고 없다면 추가하고 유저 아이디 값을 얻어냅니다. 주인공은 바로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을 알아낸다라는 것이죠. 어떤 입 f 문의 조건을 타건간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을 가져낸 어뱉어 낸다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봅시다. 이제 타이틀을 입력할 준비가 됐으니까, escape string에서 타이틀을 세탁하고, description을 세탁하고, 그리고 이제 topic을 추가할 준비가 됐죠. insert int o p i 을 해서, 바로 이런 순서로 value 값을 입력하는 거죠. 자, id 값은 이번에도 너를 줬죠. auto increment니까. 타이틀, description, 그리고 유저 e r id를 주는데 이게 핵심이었죠. 자, 여기 있는 유저 e r id의 값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나요? 이 위에 있는 이 if문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유저 id 값을 알아냈었죠. 자, 그 다음에 제 끝에 있는 now 괄호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함수인데, 이 함수는 php의 함수가 아니라 mysql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현재 시간을 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my, now라는 저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가 내장하고 있는 내장 함수로 호출하면 훨씬 편리하게 어, 작성한 시간 인크레이티스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SQL 문을 만들고 그것을 전송한 다음에 전송이 끝났으면 process.php에는 UI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면 되냐? index.php로 로케이션을 바꿔 주면 되는 거죠. 사용자를 보내 버리면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다이렉션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용자 그 토픽 정보를 추가하는 것까지 한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정보의 이제 구조인 거죠. 우리가 정보의 구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살펴볼 것은 어,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좀 살펴보고 소울 마무리 합시다. 자, style.css를 제가 별도로 펜 것은 요 공통적으로, 모든 웹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웹으로뺀 거죠. 자, 그래서 style.css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효과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css의 기본적인 문법,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body라는 이 부분은 선택자죠. 그리고 이 부분은 효과인데요. 여기 있는 효과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그 문법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될 것은 선택자를 사용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동시에 어그 효과를 그 지정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선택자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코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디에 마진 r 0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디 태그의 마진이라는 속성을 0으로 준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헤더 부분을 보니까 헤더 태그의 이보더의보 o 을보더는 이제 테두리라는 뜻이고 보 o 은 이제 바닥이란 뜻이니까 아래쪽 테두리를 이 픽셀 솔리드 그리드로 준다라는 뜻이고 패딩 레프트는 어... c o n 와 보더 사이의 왼쪽 간격을 30으로 준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 바로 css 박스 모델이라는 것이 또 등장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의 태그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태그 옆에 다른 태그가 있다고 했을 때이 태그의 이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 그 테두리라고 하고 노란색 부분을 컨텐츠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제가 생, 활, 코, 딩이라는 이렇게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텍스트의 텍스트 자체의 크기를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고, 이 컨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 이걸 뭐라고 하나요? 패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패딩 레프트는 바로 요 왼쪽 간격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태그의 보더와 다른 태그의 보더 사이의 이 간격을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컨텐츠의 크기를 위스 폭이란 뜻이죠. 그리고 높이를 height 라고 한다라는 것이 c s s 박스 모델이고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태그의 크기, 다른 태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니까요. 자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니까 id값이 컨텐트인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죠. 만약에 id값, 그 클래스 값이 컨텐트인 것을 선택한다면 이런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써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css에 대한 내용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dex.php에서 제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자, 이거 필요 없는 코드였는데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요 화이트 블랙이죠? 그래서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 화이트 블랙 이 코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이 태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버튼을 만드는 태그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OnClick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 OnClick이라는 속성은 HTML에서 약속되어 있는 태그죠. 저런 태그가 존재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OnClick이라는 태그의 이 속성 값으로는 뭐가 오도록 되어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nClick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주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 버튼을 on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때 실행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은 뭔가요? 다큐먼트 문서에 어, getElementByI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킨 거죠. 이함수의 입력값으로 body를 줬는데 이렇게 되면 body라는 id값을 가지고 있는 h t m l 엘리먼트 즉 태그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리턴된 결과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을 이렇게 주면, 이거는 빈 문자죠. 그러면 id 값이 body인 태그에 클래스의 값이 없어지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그거랑 반대예요. black이라고 하는 값을 주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버튼, 즉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 값이 없어지고 블랙 값, 블랙 버튼을 누르면 블랙이라는 클래스가 생겨나서 이 버튼의 누름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바디에 클래스 값이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 됐다가 화이트가 됐다가 블랙이 됐다가 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값이 블랙일 때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 CSS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지정이 된거고 블랙 값이 없어지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더이상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로 표시가 된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약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총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 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각각의 부품이 아니라 그것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어..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단 웹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바로 이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은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숙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벽에다가 이... H, 우리 그 코드들을 붙여놓고 여러분들 그 코드를 한번 쓱 보면 금방금방 동기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